안녕하세요 집에서 사진을 뽑자의 조재만입니다 어, 오늘부터 45강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 강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진을 직접 뽑아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어, 조금 길게 잡혀 있는 이유는 좀잘 잘게 잘게 쪼개서 편한 것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초보자 분들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모든 어, 강의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우리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이 강의의 타이틀은요 주, 어, 주제는 집에서 사진을 뽑자라는 주제입니다 집에서 사진을 뽑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린터를 사거나 혹은 집에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자기 사진을 뽑으려고 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어, 이 강의의 대략적인 개요는 총 45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개 강의까지 포함해서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완성해 갈 건데요 각각의 강의는 좀 짧게 15분 내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한번 짧은 시간 동안 동영상을 보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바로 실습해 볼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어 이런 강의들이 크게 나눠서 몇 가지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첫 번째 묶음은 사진을 뽑자라는 묶음입니다 어 사진을 뽑자라는 건말 그대로 그냥 사진을 뽑는 건데 어 대부분의 이제 사진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대단히 좀 경직되게 원론적인 거나 역사적인 것부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얘기들을 먼저 꺼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지식을 토대로 토, 어, 토대로 해서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저희는 좀 그런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일단 먼저 뽑아보고 뽑은 결과에서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점점점점 사진이 좋아지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큰 묶음은요 사진을 잘 뽑자입니다 뭐 이름 가지고 말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 전에 뽑았던 것보다 좀더 증가시키고 좀더 좋게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두 번째 단계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아마 두 번째 단계까지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사진 뽑는다는 게 이렇게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쉽지 않고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프린터를 사서 잘 뽑아보겠다라고 욕심을 내서 비싼 프린터를 샀지만 결론적으로는 몇번 해보다 잘안 돼서 그냥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프린터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사진을 뽑는 게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적인 지식들을 알수 있는 그런 어, 강의가 바로 사진을 잘 뽑기 정말 어렵다 라는 부분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잘 나온다 사진은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시면 어, 어느 정도 사진들이 잘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럼 그걸 그 토대로 해서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 알아도 보고 또더 심화적인 지식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는 그런 이론적인 수업이 좀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같이 보는 사진 이야기라는 어,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잘 뽑은 사진들을 보내오셔서 그걸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어,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 디지털 프린팅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게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각각 챕터들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아난 이거 너무 쉬워 그러면 건너뛰고 좀더 심화된 부분만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보시고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기타 이 강의에 대한 뭐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이 강의는 일단은, 어, 맥 OS 10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 부가적으로 뭐윈도우 s 10이나 뭐, 뭐, 질문에 따라서 윈도우즈 XP나 혹은 윈도우 s 8.1이나 다른 버전들을 사용할 수 있, 있으면 그런 버전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각각 OS에 따라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두 플랫폼을 다쓸수 있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용들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해줄수록 제가 좀더 많은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어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직접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응답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 뭐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지식들을 좀더 토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 주신다면 좀더이 강의가 좀 풍성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제이 동영상이 진행되는 강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은요 어, 제가 문서화 될수 있거나 혹은 파일로 정리될 수 있는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공개될 거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공개가 될수 없다면 링크라든지 뭐 다운 받을 수 있는 혹은 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 그런 정보들은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들은 그런 공개되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에 대한 질의응답은요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뭐 아주 급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거나 어 동영상 강의는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진행을 하는 강의다 보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좀 취약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들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질문이나 혹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강의 내용을 수정할 수, 할 일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그리고 어, 좀더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저도 이 강의를 좀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에 대한 개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바로 다음 강의부터 진행해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즐겁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